용 뭐야, 뭐야, 왜? 왜 스트리밍을 이 시간에 하지?라고 생각하시는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저 플라스틱 막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, 농담이고요. 그 오늘 구글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 왔는데요 아니 이것은 설마 그건가? 하는 이 기대감 두근두근 했,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오늘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님 여기 있습니다 <웃음> 나 여기 있는데 왜 어디서 찾으세요? 짠짠짠짠짠 짠, 짠, 짠, 짠, 짠. 음, 짠. 자,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린다고. 짠짠. 역사적인, 역사적인 순간인가? 어, 제 유튜브 채널의 역사적인 한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기쁨. <웃음> 지금 아내와 여은이는 거실에서 TV로 <웃음> 시청하고 있습니다. 짠 와. 우와. 우와. 아, 탕수육이랑 짬뽕 드셨나요? 이어 저랑 어떻게 딱 맞으셨나요? 오, 있어 보이는데 박스만 봐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. 두근두근. 두근두근.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아 뭐야 아 깜짝이야 <웃음> 10만명 달성해서 축하해요 이거 줄게요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자 이걸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우와 우와 짜잔 짠짠짠짠 빨리 개봉하고 먹고 싶지만 아직 배달이 안 왔습니다. 짠짠짠. 이야. 우와.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가능한 전. 어잘안 보이네. 반짝반짝 이야 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유튜브 매달 샘플이 들어있다 근데 구성 성분이 70%가 MDF고 20%가 아크릴 그리고 10%가 징크라고 돼있어요 MDF가 뭔지 아세요? 모르겠네 이 메테리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어, 실버 버튼인데 실버가 안써 있다는 거 구성물질에 네? 왔어요 아 왔어요? 네, 네. 세팅해도 될까요? 우와 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엄청 멋있다 멋있겠다 <웃음> 영원히도 봐봐 영희도 봐봐 아빠 봐봐 봐봐 <웃음> 봐봐 짠! 마음에 들어요? 아, 고마워. 주세요. 주... 아, 아빠꺼야, 이거. 아빠꺼. 아, 만져볼래요? 아빠, 반대 가봐요. 됐어요? 구글에서 온 택배!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어, 저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골드버튼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